자, 근자일치. 근자일치가 뭐냐면, 이게 뭐하고 관련이냐면, 손관적 수사 관련이 있어요. 근자일치. 예를 들면, 얘만 들어가면 됩니다. 근자일치 가까운 근자요. 가까운, 몸자자요. 가까운 몸에. 뭐야? 술을 일치시킨다는 지 이게 근자이지. 알겠니? 바빠온 놈에다 술을 일치시킨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나 또는 네가 잘못이야. 뭐가 답이야? 가까운 놈이라 했잖아. A하고 B중에 뭐가 가까워? B가 가까웠잖아. B가 가까우니까 바로 이거야. 됐어? 그죠 만약에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의문문을로 바꿔 볼까요? 의문문으로?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앞에 비동사가 먼저 나가야 되니까 M이나 A가 나왔어. 나 또는 2도가 안나 <웃음> 나. 나. 또는, 뭐, 유. 이기뭐 나와? 뭐. 그럼 물음표가 붙었죠? 여기 맞춤표가 아니라, 이때 다리 뭐예근자인실으이니까 공식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어디 있어요? A 있고, 와 B, B 있어요. 어떤 게 아까워? 어? 얘가 아까 어. 다음 뭐예요? 달라지지 아, 완전 달라져. 이게 근자일치. 상관족사는 근데 여기에서 암, 어, 이런, 이런 거. 이거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근자일치의 예외. 근자일치의 예외는 이거야. 잘 들어. B. A. A뿐만 a 아니라 B도 역시 할 때. 이때 동사의 수는 뭐에 맞춰준다? B에 맞춰줍니다. 뭔 거에 맞춰줘요. 이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예외. 예외 두 번째는 이거. O, A, and B라고 나왔을 때, 자, 물론, 어, 이건 무조건 복수동사가 나옵니다. 무조건 복수동사. 이건 A, B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어, 차피 이게 프로스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복수동사 옵니다. 이것만 알아두면니요 그와 그녀 모두 살아있어. 그 다음에 쉬 이렇게 나왔다고. <웃음> 살아있어. 아 또는 이즈 이렇게 나오고. 자, alive 라나오시다 정답은 아예요. 왜? 네, 무조건 복수죠. 예외야. 근자의치 예외. 등이상감접사어 근자일치고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놈에다가 술을 지키고. 가까운 놈에다가 술을 지시고